쌤쌤 친구들 안녕 오늘은 하루 3분 주산 23일차 7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머리와 꼬리에서 5는 머리, 2는 꼬리 해서 7의 머리와 꼬리는 5와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연습문제 하나씩 해볼까요? 첫번째 8, 5 더할 수 없어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그 다음 4 4는 5의 짝을 활용해 주면 되죠 자 5를 활용하면 4의 짝 1을 동시에 내려 주시고요 다음 7자 여기 5가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머리꼬리를 활용해 주시는 거예요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7에 대한 꼬리가 얼마라고 랬죠 지금 2라고 했죠 그러니까 7에 대한 꼬리 2를 동시에 올려주세요 자 다음 2, 여기에서 5의 짝을 활용해 주면 됩니다 2의 짝 3을 내려 주시고요그 다음 9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해서 35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두번째 6 다음 7 해보겠습니다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7에 대한 꼬리 동시에 자잘 보세요 동시에 2 다음 2 2에, 5에 짝을 해주세요. 5, 2더 해주고요. 그 다음 7, 5가 내려왔죠.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7에 대한 꼬리 2 올려주세요. 그 다음 3, 3에 대한 짝2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3, 그러니까 28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5, 에다6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6에 대한 꼬리 1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 4, 할수 없죠 5의 짝을 활용해 주세요 4 1음칠 더할 수 없을 때 앞자리 올리고 꼬리 네, 다음 33 3 해보겠습니다 5의 짝이 내려 주시고요 더하기 5 하겠습니다 더할 수 없을 때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해서 30자 머리 꼬리 잘 보세요 5 머리 아래 아래 꼬리가 되는 겁니다 6의 머리는 5, 6의 꼬리는 1, 7의 머리는 5, 7의 꼬리는 2, 8에 대한 머리는 5, 8에 대한 꼬리는 3, 9, 9에 대한 머리는 5, 9에 대한 꼬리는 4. 자, 머리꼬리 5의 짝 보수를 활용하면요. 모든 문주법 다 배우는 겁니다. 자, 친구들 머리꼬리 잘 이해해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